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단체보험료를 납입하여도 비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익사로 인한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7다 42877 42884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상법 제735조의 3에서 규정한 단체보험인지 여부 위 노사협의회 규정은 상법 제735조의 3에서 말하는 귀하게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위 규정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 중 PVC 제품 출합 업무에 규정하는 근로자 26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이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보험에 해당합니다. 쟁점나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지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규약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단체를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근로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단체보험의 당연한 범위입니다. 쟁점 다이사건 단체보험 약관 제6조의 해석 및 적용 범위 만약 피고주장과 같이 단체가 피보험자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미 단체를 탈퇴한 근로자가 계속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단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소속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단체는 피보험자의 탈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보험자의 탈퇴를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타인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의 도박화를 초래하고 공소양속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통 보험약관 제6조 제5항은 기존의 근로자가 탈퇴하고 그 후임으로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하여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기존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단체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사정은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반환 문제만 남을 뿐,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것입니다. 쟁점 마소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만 소의 일이 피고회사를 퇴사한 2004년 12월 22일에 소혜일은 이 사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부분 단체보험 계약은 종료됨으로더 이상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소혜일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의 위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